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뒤에 좀 히터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히터는 좀 꺼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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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일부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오늘 영적인 배부름을 꼭 얻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성도들 얼굴 보기가 참 쉽지 않으신데요. 우리 서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벗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 한 2월 말인가요? 우리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읽었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 이어령 교수님은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지성으로 그렇게 계셨는데 생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 소개하기를 나는 평생을 우물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당신이 쓴 책에서 자신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깐 그 고백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내가 한 일은 평생 내가 한 일을 한마디로,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우물을 파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늘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서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도 벌어졌습니다 또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목마를 때 보통 물론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효령 교수님의 표현처럼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이런 우물 저런 우물을 파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목마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때는 초막절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추수절기입니다 농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 8일 동안 그 초막절기가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초막절 때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히 담고는 그 물을 가지고 재단 앞으로 와서 그 재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하옵소서라고 재단 빙빙 돌면서 그 다음에 그 재단에 신루안 연목가에서 온그 물을 이제 불때 사람들은 막 찬양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군중 가운데 외치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네. 그 성전 안에서 조용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때에. 요 뒤에서 큰 소리로 나저막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장엄한 메시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럽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게로 오라는 거 이렇게 당당하게 초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너무 환상적이야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생수의 강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반응이냐? 자기 같은 사람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기쁨과 감동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어떤 활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뚫어내는 이런 사람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것 대단한 건데 이건 나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아, 성령 받으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목이 말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야 내 안에 생수가 흐른다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야 그러면서 그만 기가 죽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는또한 사람은 이 말씀은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예, 네,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면 오늘 꼭 귀담아 들으세요 안 들어오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성령이 내 배에서 흐르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강처럼 흘러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로 받고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목말라 합니다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오래 살고 싶은데 목마르고 무언가 채우고 싶은데 그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늘 목이 말라 갈급해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도 끌 수가 없고 잠재울 수 없는 욕망에 끌려가지고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강한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너나 할것 없이 다 목말라 할까요? 왜 목이 말라 헉헉 그릴까요? 성경의 답을 한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죄로 부패된,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 죄로 부패한 이 본성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무서운 정력을 통해서 찾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공격하고 차지하고 싶은 이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죄된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가 바로 목이 말라 흙흙거리는 정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갈증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본질상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내 입에서 입을 벌려서 항상 더 다오 다오 다오 다오 하는 이 갈증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몰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고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막의 낙타는요, 여러 날 동안의 사막을 여행해도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낙타의 몸 속에 물 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사슴은 항상 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사슴의 몸속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인간은 사슴과 같습니다. 생수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갈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없는 사슴처럼 항상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쌓아도 쌓아도 끝이 없고 즐겨도 즐겨도 끝이 없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새하고 오장육부가제 기능을 잃을 때야 비로소 두손 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흔 살이 넘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마른 자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렇게 막 천사를 동원해서 귀에 속삭여도 그 음성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갈증이 하나님 없어서 생기는 그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목마른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누구든지가 소수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정된 사람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 사람들 귀에만 들립니다. 그러면 이 누구든지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비적인, 예비적인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약간 신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자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뭔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느껴요 뭘 생각하게 돼요 하, 이들은 돈으로는 명예와 주의로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이 깊은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입은 자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혹은 극류를 입은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막대기로 툭툭 치세요 툭툭 쳐주시기에 그동안에는 예수님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자 누구든지 이 소수 한정된 극류를 입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막대어로 툭툭 쳐주셨기에 예수님 찾을 생각도 하고 말씀도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비적인 은혜와 은총이 내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목이 마르고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도 생수신 예수님 차려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막뒤로 툭툭 쳐주시기에 오늘도 내가 예배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누구든지에 포함됐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적인 은총을 잊고 우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나는 목마릅니다. 목마르오니 주님 찾아갑니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 받아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 믿는 자에게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린 지금 마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초청의 단계 1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 받아요 성령의 생수가 임했어요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꼭 가야 할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단계 할렐루야! 이것이 이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그냥 생수 받아 마시는 고그 수준이 아니라 그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강이 되어서 강수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 된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 성령이 자기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도 체험하면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은혜까지 들어와 있는지, 들어오지 못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냥 예수님 초청의 단계, 예수님 앞에 그냥 성령 받은 단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신의 물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세차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제 이야기에 지금부터 수긍이 가시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도 모르는 만족감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만족감 여러분 산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한 1,000m나 600m 정도면 이상 올라가 도요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풍경에 확 도취됩니다. 그 정상 정복하고 그 꼴짝이마다 펼쳐지는 그정경 풍경에 눈을 쫙떠 보면 야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행복감이 확 몰려와요 예, 산 아래 어떤 데는 구름이 막 있기도 하고 한 폭의 수채화 같아. 와 좋다 진짜 진짜 좋다 예, 그래가지고 요제 청년 때는 초코파이가 유행해서 산 정상에서 올라가서 초코파이하고 칠성사이다한잔 마시면요 좋아 정말 죽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모든 행복감이 몰려와요 뭔지 모르게 푸근하고 만족스러워서 더 올라갈 마음도 없고 더가지려는 마음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집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만족감, 평안함, 고요함,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 마음에서 갖고 싶다 즐기고 싶다 욕심으로 바람잘날 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정말 신비스러운 고요 괜찮아, 충분해, 감사해 그런 고요함이 종종 깃들입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 한곡 부르기 시작할 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편안함이 종종 느껴지세요 자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강줄기 어려서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은혜의 강물로 흐르고 바꾸어서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런 고요함, 만족감, 자족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높은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찾을 것을 찾았고 추구하던 것을 이룬 사람처럼 평안하고 고요하고 기쁜 감정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말씀 우리가 막 알고 직장에 가면 내 직장의 동료가 예수와 믿는 것이 보입니다 아, 그럴 때 불현듯이 자꾸 아, 내 동료 저자도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까? 내몸 늙기 전에 주님 위에 헌신하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이 자주자주 자주 일어납니까? 요즘 삶은 지치고 너무 힘이 드는데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이 깨달아지십니까?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 아래에서 정상을 바라볼 뿐그 성령의 생수가 느껴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몇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에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 다시 띄워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읍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급에서 흐르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거나 뭐 방음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남다른 소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로 달려간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을 초월한 듯이 구름 위를 얻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거나 특정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느낌을 내세우면서 하, 내 마음 속에는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 받지 않은 것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인간의 느낌과 주님의 약속 중에서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내 느낌을 믿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환경이 차근 변화에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주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달라져도 변해도 변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으면 믿고 따르십시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일, 일어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것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뭐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이게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았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 라고 먼저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어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집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어떤 데는 탄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음성에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강물처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함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시해 버리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살아갑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가운데 안식해야지 예배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좀더 자자 좀더 눕자 그리고는 예배를 제껴버립니다 그 좋은 시간, 마냥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것 좀 생각하고 준비해라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눈만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길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생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속삭임, 성령의 감동하심 그것을 듣지 않아요 이런 불순종이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강이 내 내면에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거든요 갈려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를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만 뜨면 정욕에 끌려다니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가진 그 자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오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 따라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틀림없이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강물이 좀더 흐르기를 사모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사모하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엉덩이에 고인 물로 비유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샘솟듯 솟아오르는 물로 비유가 되거든요. 흐르는 물로 종종 비유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여름철이면 그 내과에 몇 감으로 친구들과 종종 갔습니다. 몇개 가면서 친구들과 막 이제 장난치다가 몸이 이제 좀 추워지면 밖으로 나와서 모래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요 장갈과 모래가 섞인 것이 있는데 이 겨울가에 있는 모래밭을 손으로 막 파가지고 이렇게 뚝을 만들고 물을 끌어오는 그 노래를 좀 많이 했어요 돌을 치우고 모래를 파고 그 다음 판 모래는 옆에 이렇게 뚝을 세우고 그러면 요 모래를 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다니면 그 물이 내가 판 대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것도 재배해서 그럼 또 엉덩이를 팝니다 그 웅대면 금방 또대에 물이 고여요. 그물 고인 거 또, 또 밑에 또 내려가서 또 머리를 또 팝니다. 또 파서 길을 만들어요. 그뜨거세요 그러면 또 웅대에 고인 물이 또 계속 졸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 재미로 제가 여름에 재미로 많이 시간 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유하실 때이 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기를 원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순종해요이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성령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을 파는 것 모래를 헤집고 뚝을 쌓는 것, 웅렬를 파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내 안에 흐르지 않아요. 순종하고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집 예배자들이 제법 코로나에 많이 이렇게 걸려서 한주 기도의 집 예배를 쉬었더랬습니다. 아직도 격리 해제되지 않는 이가 있고 또이 기도실이 이때 1층 예배실이 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한주더 쉬자. 그러니까 한두주 쉬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도의 집스탭들이 목사님 예배를 사모하는 이가 많아서 두주 쉬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한 주만 쉬기 하고 이번 주부터 지난 주부터 예배를 좀 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기도실 공간이 제법 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열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 기도지 예배가 정상에 되었어요. 그왜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할 그 마음을 가질까 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단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도랑을 파는 거거든. 이 모든 사모하는 자세가 뭐냐? 도랑을 파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내는 길을 따라 정신없이 흘러내립니다.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지성, 내 모든 의지 전 인격적으로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물은 지체 없이 흘러내리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님을 모시고도 고인 물처럼 다 가둬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갇히면 안 돼요 사모하지 않는 자가 모신 성령이나 사모하는 자가 모신 성령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같은 영이지만 사모하는 자가 느끼는 성령은 다릅니다 갇혀있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강처럼 흘러내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달라요 생각에 달라요 나타난 능력에 달라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사모하세요. 역사합니다. 사모하면서 또랑을 만드세요. 계속 흘러올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의 영역에, 심령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사모함이 우리의 세날 성도 안에 가득 탈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함에서 큰 웅덩이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면 큰 저수지를 만드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 사모합니다 성령이 흘러 가게 되면 더러운 것은 다 씻겨져 내려가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만들고 말씀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고난과 한란 중에서도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사업이 어렵고 추수가 풍년이 되지 않아서 감남나무에 소툴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 사모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제게 가끔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언젠가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대표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듣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보고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그가 숨기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했고 교회는 불에 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자그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를 보던 미국 목사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순교와 고난이 없게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그 기도 요청을 듣고 나서는 아프리카 성교사 그 대표가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절레 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모하는 자에게 흘려넘칩니다 지금 우리 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로 많이 확진되고 격리당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심한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분들의 지유와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병이 위중증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할 성도들은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갑시다 우린 성령 정만한 우리 산할교인 들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 이 정말 정신없이 일런는 확진 상황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활란은 인내를 그 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냥 고난만 피해달라고 어려움만 피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이 배 안에서 생수로 역사하게 될 때에 이런 환란도 두려워하지 않는 탐대한 성도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받았습니까? 우린 받았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들읍시다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의 큰 비가 강하게 밀려와서 내 안에서 막힌 물고가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이코 잡으세요. 성령의 비가 내리. 하늘의 문을 여소소, 성령의 피가 내리는 하늘의 문을 여소소, 성령의 피가 내리는 할렐루야! 성령의 귀가 내 정말 이 마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의 귀가 내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오늘 성령의 강한 생수의 물고가 터지는 이 아침에 되길 원합니다 예주 여러분 받으세요 주또 받으세요 주님 아멘 충만 나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주님 오늘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피 비가 내. 어, 아, 받으세요. 더 사모하세요. 더 사모하세요. 더 충만히 받기를 간구하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예 주소서 흘러 넘치가야 주소서 흘러 다리가 하신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열어주세요. 터지게 어서서 흘러넘치게 뚝을 넘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충만히 이 맛이 없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 빠진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생수가 되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강물처럼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서 강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날교의 성도는 성령이 같이 장기를 원합니다 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처럼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 강수가 될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환란 중에도 하나님 나라바라보며 환란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강한 성도의 능력을 갖고 사는 우리사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물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재정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업의 일태에 복을 주옵소서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와 여호와의 생기가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땅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정말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흥금으로 봉헌합니다.